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가세요 그래요. 왜 제가, 제가, 제가, 제가, 제가, 제가, 제가, 제가, 제야 제가, 제가, 제가, 제가, 제 밑으로 제가, 제가, 제가, 제가, 제가, 살짝 요요 걸린다 그죠? 먹어요다 이제 네 요또 아, 열을 못 나오시. 아, <웃음> 치즈 어머, 여러분, 잘가내셨나요어 이제 내려야죠 그 유리 영상을 내려야죠 는 거를 인사하시거 갔더라? 숙소 나갈때도 인사 없이 나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아하는아하는 거를 좋아는 안녕. 아, 어, 안녕하세요. 음. 아왜그 옷을 입고 왔어요? 그러면요? 가슴다 보이게. 안 보여요. 절대 안 보여. 이걸로 가려요. 그냥 여기 아예 안 보여. 어디다 거기 내려. 보세요. 아니 혹시 들썩하다 보일까 봐. 어네네 네. 마지막 지방흡입하기 전에 만찬이에요. 먹어요? 아니에요. 아오 아니죠 언니 그건 아니죠. 안 먹어요? 네 음. 마지막 만찬이라는 건 없어요. 음. 어 그래 그럼 나가요. 밥 먹을 오만 있다 갈게요. 아니 다른 사람 불러야지 빨리. 그 누구 불러? 우 총아 불러요. 어 응. 아니 우리 만 만찬을 즐기려고 불렀는데 먹어요 그냥. 아 어, 언니 아니지 그거는 써 언니 너무 진짜 뭐예요 맞아 언니. 미안해요. 괜찮아요 그러고 아, 았 아, 아, 미안해요 신 싱겁나요? 조금 더 어, 벌써? 오해구름 너무 맛있잖아요 음, 그럼 미안, 언니 미안해요 음. 음, 너무 맛있다 여러분 저기 지방국하러 가려고요 먹고 지읍하라고? 안돼 이게 딱, 딱 지금부터 관리하면서 이제 온다 나갈게요 그래요 그냥 가요 그냥. 네 이거 안녕세요네할게요 아무나 불러줘요 아무나? 좋아 응. 불러줬요 봐 봐. 봐. 발도 빠다. 똑하다. 안 먹어, 그죠? 보통 먹지 않아? 음. 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말씀 많이 들었어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, 네, 네. 어, 잘 지내시죠? 네, 네. 아, 네, 아, 네. 아, 네, 일하고 있어가지고. 몇 분이세요? 네. 네, 네. 아 언니 너무 고마워요. 아네 알겠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안녕. 그냥... 맛있겠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치돈, 치돈, 치돈. 잘 먹겠습니다 d 아, 산에서 손님 오신다고 어머 얘그나나 a good m 준 거야. m a 요음나 d m 고 n 다 m 나나 o o d man. 이건 뭐예요? 카레 이거 음? 뭐? 네 m a good 초아 나한번 뭐한 자나요? 네? 와, 뭐, 뭐가요? 방송 방송 나 계속 그래요. 제가 오늘 뭐 골라요? 그래한번 그랬었잖아요. 응 음, 맞아요. <웃음> 우리가 왜 싸워? 자, 싸워? 저는 공전이야 싸울 분분이야 초아가 누구랑 싸울 그런 아니에요. 응 음? 제가 언니들한테 실수하고 잘못은 아니래도 말이모하겠어요 뭐 <웃음> 네. 아니 뭐라 말라 그래 관심도 없어. 아직 공주 언니 처음 왔다. 도 처음에 욕 많이 먹었다 그제야. 야 많이 묻지. 어떻해라도 수습 기간이 끝나고 야 정식까지 살아남았어요. 나는. 저요. 어. 저 열심히 할게. 음. 행동으로 보이는 처가 되겠습니다. 야, <웃음> 너 먹방이 너무 좋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. 진짜요? 이건 뭐가 고 실시간에서 뭐라고? 안 그래? 너가 1등했어 쇼표에서 진짜요? 응. 음. 감사합니다. 이거는 고르게예요카빠 진짜 맛있다. 음, 고르게 음, 똥같은데 아니야 고르게 음 맛있어요 이렇게 말씀가 사. 너네 뭐 먹었어 지난날? 신나 뭐 먹었어요? 우리 기장 가서 고기 맛. 음어 물티슈 있어? 이거 물티슈. 음. 언니 그냥 더 드릴까요? 먹어야 <웃음> 그냥 네. 이거 먹어요. 그냥 이거 먹어요. 아니야 옆에거 언니 같이 먹을게. 이이이이도양양 go t 이게 많이 먹어. I can 우리는 e r 고 o 갔었거든요 n g to go to the h 봐봐 s e 이 m going to go to the 왜 그래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요. <웃음> 언니 입에서 뭐가 필요 없어요 고기가. 지금 <웃음> 먹어. 감사합니다. 응. 귀여 음. 응. 이제 표정 뭔지 알것 같아요. 그죠? 소아 언제 사? 네? 소아는 언제 서 저요? 응. 음. 월화에. 근데 음. 이사하고 나서 솔직히 화요일날 나랑 겹치네 언니 힘내세요? 응 그럼 내가 밥 사줄게 나와요 진짜로요? 응뭐리 음. 다음 주에 네오마카세 예약해서 먹으러. 화요일 음. <웃음> 먹을래 화요일날요응 먹을래? 저야 영광이죠 음. 음. 많이 음. 먹어도 돼요 언니 언니 음. <웃음> 맨날 맛있는 거사주지 응. 음? 음. 공전으로 저격이에요? 아니요. 왜? 못뭐 느꼈어요?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. <웃음> 머리 만지는 거 나한테도 욕 먹는데 못 참나 맞나? 공연할 때도 머리를 계속 만지냐. 머리, 머리 좀쌍이나 진짜 근 붙이던지 해야할 것 같아요 응? 짧아서 자꾸 얼굴을 간지럽게 붙이면 더 많이 진짜 응. 그런가요? <웃음> 어 근데 진짜 맛있다 <웃음> 어, 나랑 유산 둘이 먹었다 <웃음> 아, 뭔가, 그냥, 하은이 공주, 주주, 윤성, 나, 유자, 이렇게, 어, 이렇게 많이 갈것 같은 분위기라서. 그냥, 쏙다 하니, 먹자, 생각해, 나, 그 우리도 그냥 범디끼리만 만났어. 이건 뭐지? 면이다. 뭐わブラハ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밥 쇠거에요 안 싸워요? 응, 음? 싸우진 않아요 소녀감성으로 음. 깔깔거리고 얼마나 놀았는데 음. 재밌었어요? 재밌었죠 음. 나 원래 카페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음. 디저트 먹고 이런 거 음. 그날 웬일로 커피숍에 한 3시간 남자 있구나. 바닥하고 있는데. 아. 음, 어디, 언지 알겠다. 저 기장. 음. 사 먹방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한 오이를 굶었나 이런거에요 <웃음> 잘먹으 좋지 그치 깨닭깨닭 먹는것 보단 맞먹방할때 시원하게 먹게 잘 먹으면 좋은거야 일단, 일단 유자이가 아니라 총아야 내 아래 <웃음> 숙자님 슈퍼채팅 15,000원 감사합니다. 초아야 초심 잃지 말고 지금처럼 언니들 말씀 잘들어 너무 이쁜 초아 먹는 게 너무 복스러워. 키우 키우 아 키우, 키우, 키우, 키우, 키우, 키우 키우 사랑 듬뿍 받고 아 자란 맛내 아딸 느낌 키우 키우, 응. 키우 와 오늘 진짜 먹으려는 응. 먹을래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. 이거 다뭐 먹자 초아 먹는다고 그렇게. 응. 언니 같이 드실래? 응 여기 <웃음> <웃음> 닭볶음 여기 닭볶음 언니 어, 너 이거 두 개쯤 여기 닭볶음 아무도 안 먹을 거면 이건 뭔데? 안에 뭐 들은 건데? 참치야? 응고게야고게에다가당근이랑참치가응고게야넌 음, 음. 음, 이렇게 먹으면 살이 안 쪄. 음, 요새 또 많이 먹어가지고 음. 오늘 부었어요 원래 얼굴이 큰거 아니야? <웃음> 오늘 유독 더큰거 같아요 <웃음> 그래서 이제 조금 조절하려고 이제부터 머리 만질 때마다 5천 원씩 줘야 돼요 그거 보고 이제 안 만질려고요 아니, 머리 만지 뭐, 마손 다, 저, 선인장하게 저, 어봐주고 있어요 머리 몇개고 저, 는 저, 저, 저, 어요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기 저, 저, 저, 음. 저 말고 다른서들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먹서먹국에서한국에 같이 먹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요한국고서아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아요말국에서한국요서한국에요 한국에서 게요 <웃음> 다 먹을 수 있을까? 이거 저희 한번 도 이쪽은 어,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. 구성 책는거있으면 일단 맵기 단계를 입으로 음. 맞춰보겠어요. 음... 수주양님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. 공주님 너무 오리지널. 좋아. 오리지널. 오리지널이에요? 응. 오리지널. 이거 엄청 매운 거 아니에요? 오리지널은 그냥 딱 중간이잖아. 헉. 나는 여기 떡볶이 시켜 먹었대 여러분. 나는 오뎅 다 빼고 먹거든요. 여기 옷에 아까 묻었어요 뭐 오늘 갖고 들어가야지 매운맛인가? 오리지널 맛집 코가 뚫렸어 음.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근 색깔이 매운맛같아 아니야 매운맛이네 오리지널 공주언니 옷을 너무 입는데 무슨 옷이야? 오늘 화장이 좀어하지 공주야 오늘 왜 이렇게 박연진같은? 오늘 화장이 뭔가, 실제로 보면 저렇게 갈색 아니죠? 그래도 검정색이 들어갔는데, 약간, 음. 조명이 있어서. 너무 되게 갈색으로 나온다. 음, 팔뚝 왜안냥냐내 팔뚝 걱정하지 말고, 네 팔뚝이나 걱정해. 오뎅이 많아, 다소라. <웃음> 아, 뭐야? <웃음> 음. 음. 음. 음. 진짜 오뎅이 많긴 많네. 그래도 떡을 좋아하거든요. 난 뭐든지 떡을 좋아. 해요저도떡 무조건 떡알 좋아. 떡. 다더 좋아. 저는 더 좋아. 저는 더 좋아. 저는 더 좋아. 저는 더 좋아. 나나하나먹더 좋아. 나는 더좋수 나는 더 좋아. 나잘안 먹었거든 밥만 해 먹어서 맵네 나는 오늘은다 빼달라 그러고 여기다가 분모자를 추가해요 분모자 너무 맛있어요 음. 그리고 치즈 한번더 추가하고 그 위에다가 그거 베이컨 두번 추가 음. <웃음> 딱, 딱. 딱 맛있는 줄 알았네요 그럼 거기에 탄단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 이 안에 매운 거 좋아해요 잘 먹는다기보단 <웃음> 근데 왜그렇네요 언니 콜빌스 드릴까요? 아니야 매운 거중간에 먹으면은 하수야 음~~ 아 어. 초아 렌즈 안씩걸요 얘는 어? 원래 동공이 이쁘더라고요 나. 아니2 0 약간 직경 작은 렌즈를 씩네0 네. 0원씩 2,000원씩. 2,000원씩. 2길 때가 있었어0 0 0원씩 2,000원씩. 2 0 동대문 은이떡볶이 여기는 나는 무뼈 닭발이 맛있더라 헉. 그리고 이사람닭이이랑 어, 저도 여기 은이 닭발 맛있 사람은 이사람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너무 하이게 됐어 내가 원래 쓰던 람은를쓴게 아니라서 은이사서은이사 네. 화장 다 하고 이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는데 어머 무슨 얼굴이 동동 떠 있는 거야 <웃음> 근데 평소랑 다른데 실제는 아니야 아, 거의 <웃음> 초아채 음식이 뭐야? 저는 음. 피자랑 떡볶이요 해. 아, 얘죠 근데 <웃음> 그럼 초밥 더 좋아하세요? 초밥 좋아하지? 나어조비 같다고. 대가리가 커서 그래. 헤이. <웃음> 오뎅이 참 많다. <웃음> 어다 <다돌라>. 쏟아. <웃음> 우리 다 쏟아. 오뎅 파티도 오뎅 파티. 너 콜피스 마셔. <웃음> 근데 넌 떡파야 오뎅파야. 저 무조건 떡이야. 근데 오뎅도 넣어야 되지, 넌. 한 넣어도 밥이랑만 먹어요 오뎅을. 오뎅 무조건 빼. 오뎅 그그 오뎅 국물에 담가져 있는 오뎅이나 그런 게 좋아. 저막 아기 때도. 그막 종이컵에 주잖아요. 그러면 이모 저 오뎅 빼고 떡만 다섯 개 주면 안 돼요? 이러고 떡 3개, 오뎅 2개 이렇게 하면 그냥. 그냥 오뎅 말고 떡만 다섯 개 주세요. 너 때는 컵볶이 얼마였어? 500원이랑 800원 이렇게 어 우리 때는 막 150원, 와 300원 막이랬는데 컵도 슬러시 컵에다 주잖아. 아니 슬러시 컵은 500원이었다. 많이 들어가는 거맞아 요만한 종이컵은 150원, 막 200원 그랬어 음, 종이컵이 500원 그리고 옆에서 짜파게티 끓여가지고 메추리알 하나 이렇게 꼽아서 오! 파는 게 200원 나무젓가락에다가 짜파게티를 도도도도도 바로. 그리고 끝에 메추리알 딱 꼽아주거든? 난 그걸 많이 먹었지 아니 그러면 어린 시절에 분식 뭘 제일 좋아하셨어요? 분식. 어릴 땐 떡볶이지 무조건 아이 수진 떡볶이 맛있다 한컵 뭐. 빼걸로 한번 뒤집자 음, 뒤집어. 저는 피카츠랑 닭꼬지를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떡꼬지 좋아했어 꼬지 도난 피카츄 돈까스 초등학교 다닐 때 먹어본 적 없어 성인되고 네. 먹었어 저도요? 응 저는 햄버거도 중학교 때 처음 먹었어요 햄버... 햄버거를? 아니 초등학교 때 햄버거가 맛있는지 몰랐어 근데 먹어보니까 어때? 맛있던 거였어? 아니요 처음에 롯데리아를 먹었는데 퍽퍽하고 왜 먹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 때 처음에 맥도날드를 먹었거든요 그때부터 존맛탱이였어 불고기버거 나도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세상에 이런 맛이었는데 처음에 딱 먹고 우리 엄마는 이 맛있는 걸왜날안 사줬던 것 같다 <웃음> 그치 라이스버거 존맛탱이지 분식집에 먹어 그 양배추 막 들어간 거요, 그 맛있죠. 얘들아 물줘야 되겠다 우리 얘들. 우와, 들어보니 화분이 있어. 얘들 물 줄게요, 엄마가. 리브샌드 맛있었지. 리브샌드 근데 불고기 먹었잖아. 아, 우리 기들 우리 도 많이 먹는 게 나무가 커서 그런가? 근데 라이스버거를 지금 서울역이랑 청량리인가? 거기만팔잖아요 영등포인가? 2차역에만 저번에 누구지? 써니랑 나랑 한명또 있... 셋이 우리 부산, 아 가비언니랑 부산 내려오는 길에 서울역에서 롯데리아에 라이스버거 판다고 그거 딱본 거야 그래갖고 난 당연히 여기도 팔겠거니 하고 부품 꾸물안고 내려왔는데 어머 서울역이랑 그거기서만 판다는 거야 라이스버거를 아, 못 먹었어 그래 아이고 물도 말먹는데 거커서 그런가요? 안 먹어? 아. 김치 라이스버거는 팔아요 음, 음 전주 비빔 라이스버거 또 무슨 이벤트잖아 이벤트 야 너는 말먹으면 안 되겠다 새우버거는 맥도나드지 슈슈버거 아 맞아 슈슈버거 언니. 존맛탱이야 근데. 저는 근데 슈슈버거다 슈... 슈비 슈비가 뭔가 소스가 좀 맛있어 난 슈비버거 먹어봐야 해내냉 차라리 거. 고기 패티 햄 먹어 먹어 <웃음> 오 <웃음> 언니는 이왕 먹을 거면 확실하게 응. 먹으면 오래부터 응. 물을 줘야 겠다 어머 <웃음> 가수 나올림이 라이스버거 없었다고 본사에 항의했대요 나도 내 최애 버거가 라이스 버거였거든. 그건 진짜 혼자서 3 개까지 먹을 수 있어 앉은 자리에. 3개 많이 먹네 이게. 아이고 그래 잘 먹네 우리 모스 버거는 또그 <웃음> 녹색 a 드 있잖아요 그거. 얘들 6섯 개나 처먹면를 많이 먹어. 라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제 식물 일 아니죠. 많이 먹어. 화분 일. 화분 이. 음 맛있, 맛있게 잘 먹는구나. 그데 <웃음> 어머, 내가 속과 내게 해줘야겠다. 메론 소다. <웃음> 우리 애기속과 내게 해줘야 될까요? 어, 진짜 맛있다. 뒤에 물 주시는 분강현남 이모 같음 이모님 구합니다. <웃음> 속 해줘야 돼요, 이모. 명랑한 이모님 구합니다. 야 이거 바나나야 애기야? 너는 바나나인가 보다 자기 이거 속과는 자기 그게 영양물이 되잖아요 몰랐, 몰랐죠? 바나나는 아, 언니 그러고 있으니까 계 배우의 지 아닌 것 같아요 언니? 네아이뻐 예, 네, 싹 이거 속과는 게다이쁘네 애기 어머 아, 이뻐 내가 말라.. 말라죽게 직전에.. 아씨 구조했다. 네. 말라줄게. 이제 구조를. 구조했어. 언니 생수 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? 그럼? 뭐 줘야 되는데? 그러면 어떤 거 주면 되나요? 수돗물? 수돗물. 아 미네랄 들어있는 거? 응. 어머. 초대 초등, 초대 좋다. 헉, 응. 감사합니다 그럼 뭘 줘야 되는데 물을? 수돗물을 줘야 된다고 아 그럼 수돗물 받아좀더 먹으라 기다려 김물 김물 김물 <웃음> 삐삐님 근데 여기 일하면 재밌을 것 같죠? 일은 일이에요 근데 삐삐님 이, 이 방송 화면에서 보이는 우리 모습이 우리의 일이랑 같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진짜 어... 그건 오해예요 정말 일은 일이에요 저 홀에서 일하는 일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저희 모습은 응. <웃음> 우리가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진짜 FM 이거든요 우리 아이는 시각또했네요 아, 그래요? 네. 좀 아, 추운 일근일 후후후. 후후후. 지후후후후번이후후 후후후. 후후후후. 후후후후. 후후후후. 후후후스후후스후 후후후후후. 후후후후 아니 오늘 또 지각이다 그엄벌의차 I 라 아홉시 세번째 u 아오 t s h 체인지 포에잉 월업이 이제 안봐을때 우는 거안봐은지좀 됐어요 <웃음> 아, 동전 넣은 물을 주면 나무나 혹시 오래간다 음, 진짜 그렇구나. 음. 그 동전? 동전에 뭐가 있어요? 1원짜리. 10원짜리가 전자파 차단하고 이런건 들었던 거 같은데. 음, 다 돌아. 근데, 근데 왜안 앉아요? 아니, 오늘 좀산 건데. 수화가 안 됐어? 다섯이 매니저 빼달라고그러던데 음? 응? 매니터 빼달라고? 응. 떡 여기 건전지. 음. 좋아. 감사합니다. 알려 주세요. 음, 음. 떡만 음. 떡만 음. 건져 먹고 있다. 응. 저 가발 아닌데 가발이란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. 이거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숱이 좀 많이 많아서 머리숱도 많고 털도 많아. 아나안 착패. 아 저는 착패 나이 아니에요. <웃음> 상대성이야 상대성 나한테 실수 안하고 어? 그런데 뭐 내가 뭐 나쁠 필요는 없잖아 공주누님한테 역대급 제일 진상은 누구였을까요? 음.. 음. 오뎅 안 먹는데 어, 오뎅 두번 추가해서 보내준 경다솔 <웃음> <웃음> 언니 일할 때 무서워요? 언니요? 네. 하이님이 공전언니 일할 때 무서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느낌이라 보고 싶어 <웃음> 공전이 많이 좋아하시나? 그냥 공전언니는 밖에서 같이 밥 먹을 때는 사적으로 밥 먹는 자리고 일을 할 때는 잘하는 공전언니 말씀대로 일을 잘 따라오고 실수 안하는 직원들한테는 한없이 좀더그렵고 그렇다고 뭐그 어, 어느 분한테 더 마음을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공주씨 언니는 어때요? 제가 실수하고 이러면 언니는 끔하게 알려주시죠 언니? 괜히 그러는 거아니야 언니는 솔직히 우리가 하게 달린 거같아 내가 하게 달린 <웃음> 내가 실수 안하고 <웃음> 그러면 한없이 좋은 사람인데 유자는 걷는 거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걷네 유자는 <웃음> 이렇게 걷는 느낌이네 유자 이렇게 이제 허리에 딱 힘을 주고 이렇게 어, 맞네요.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걷잖아 지금 저도 저렇게 걷지 않아니 너는 이렇게 걸어 <웃음> 이렇게 이렇게, <웃음> 진짜요? 어. 저도 허첼 할요 <웃음> <언니. 웃음> 어, 유자는 봐봐 하체가 먼저 가요 상체보다 아, 맞네 이거 어. 엉덩이가 커서 그런가 나 오늘 연진이 같다고? 어머 엄마! 넌 동원이 같대 동훈이가 어떤 역할이야? 동훈이 야 음, 동훈이가 연진이를 고데기로 지죠. 헉? 연진이는 되게 불쌍한 아이야. 어디니? 음, 벌써 세 번째로 지네. 나쁘다. 음, 또왜그 너는 지각을 하면 <웃음> 언니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? 왜뭐 때문에 늦, 늦잠을 잤어? 가게에서 할 만한 실수가 많죠? 음, <웃음> 왜냐면 룰이 있고, 그 그래, 여기에 있는 아가씨들이 몇명 그리고 언니들마다 실제 기준이 다르니까 또 이제 게임 잘 모를 거야. 처음에. 공주 언니가 이거 하지 말라그래서안 했는데 어? 다른 언니한테 이것 때문에 혼나네?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괜히 그러지는 않는다 오찬원? 한 머리 맞았죠? 땀좀 땀 흘러요 떡을 찾아 떠나가 볼까떡 <웃음> 찾아 산말리 다솔아 떡이 없다 언니 음식을 왜 이렇게 기적, 뒤적뒤적거려요 저는 이, 이거 쇠젓가락이에요 그만 나올까봐 새젓가락그말 아실까봐 이러잖아 와저식 뚱뚱한 식탐도 많은데 음식을 왜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는 아. 디적, 거야 더럽게 같이 먹는데 새젓가락 이거 인증했어요까 <웃음> 쟤들이 그럴까봐 쇠젓가락 뜨겁죠 <웃음> 그러면 나고 알고 있었죠. 네? 음. 근데 저살안 찐다고 할 수는 있는데 저살많이쪄요 근데 근데 먹는 거에 비하면 적이네. 그래요. 얘가 유랑 비슷하게 먹거든요, 여러분. 그럼 안 찐. 유는 언제까지 휴가야 내일, 내일 나오지 그렇지. 않아요? 음. <웃음> 맞요 아, 토요일까지인가? 모르겠어. 언제부터 나오나. 초아 언니, 땀 그렇게 흘리면 살 찌지도 않는 때. 뭐, 유니님, 나도 땀 많은데. 도봉사채님, 이 공주 언니 화장법 방송해주세요. 그 화장법을 여기 카메라 앞에서 처음부터 하려면 내가 민낯으로 나와야 되잖아요. 자신이 없어요. 그 몰골로 나올. <웃음> 여기 제일 많이 먹는 건 아무래도 유 언니. 저는 빨리 먹는 거. <웃음> 전 허겁지겁 먹어아 배불러 진짜 뒤에 여자 먹미라 안돼요 윤수일님 그 프로필 사진 무시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어, 커피 도착했다고요? 팬티 좋습니다 <웃음> 거까지 먹고 가는 거야? 아니야 아니야 바도 아니야 똑